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샤입니다 오늘 작품은 흑식용 고우마가라입니다 오늘 만들 고우마가라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얘이름에도 예, 영화 배우예요 올해 초에 나온 몬스턴터 영화에 나오긴 나왔거든요 문제는 영화가 나락으로 가다 못해 지옥으로 떨어져서 문제지만요 이 녀석을 먼저 논하기 전에 먼저 모논 세계관에서도 지금의 코로나처럼 끔찍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광룡바이러스라 부르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이든 몬스터한테든 지명적인 질병인데요 바로 이 검은 인분을 통해 감염되며 그리고 이 인분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다니는 게 고우마가라 요녀석입니다 바이러스가 세상을 잠식한 현대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녀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끔찍한 분위기를 생각하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별하게 날개부터 시작합니다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모양을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날개막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보통은 날개가 나중에 모델링하는데 방해되고 거추장스러워서 이렇게 먼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날개가 마른 동안에 잠깐 회로 작업을 하도록 하죠. 배터리, 스위치, 충전단자, d c 컨버터를 연결해 기본 회로를 먼저 만들어주고 배터리나 d c 컨버터 같이 큼직한 것들은 고우마가라에 배에 붙여줍니다. 이제 회로도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LED도 붙여야겠죠. 이래서 날개막을 미리 만들었던 겁니다. 날개 안쪽 혈관이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날개 안쪽을 빽빽해 LED를 붙여 다음에 조심스럽게 잘 연결합니다. 물론 날개만 뿐만 아니라 어깨도 부착하고 눈 쪽에도 연결만 해주면 끝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날개에서 나오는 빛은 보라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LED 빛이 나오는 부분에 보라색 페인트를 발라 빛깔을 바꿔줍니다. LED 빛도 적당히 바뀌었겠다 싶으면 이제 은은하게 빛이 퍼지도록 LED가 있는 표면 전체에 글루건을 발라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글루건을 바를 때 두께 조절을 하지 않으면 날개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로 준비는 적당히 끝났습니다. 빛에서 완전히 음산한 분위기를 내뿜는 게딱 제가 원하는 빛 그대로 나왔네요. 그럼 슬슬 본격적으로 몸매를 만들어야겠죠? 클레이가 우선 배터리에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 3D펜으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몸 전체에 클레이를 붙여가면서 보호막 아래에 맞는 몸매 라인을 잡아줍니다. 몸매를 잡는데 약간 팁을 말하자면 날개가 특히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 보호막 아래 날개는 마치 또 다른 거대한 팔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요 녀석이 또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약간 있는 편이라 이런 점을 생각하면 날개 근육의 부피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육이 적당히 붙으면 빛나는 부분만 따로 글루건을 발라 근육 라인에 맞게 빛이 나도록 조작합니다. 이렇게 빛나는 부분은 외적으로 보라빛이 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 죽지에 바른 글루건은 물론이고 아까 안쪽에도 은은하게 빛나게 바른 부분들도 보라색으로 전부 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를 비늘로 뒤 덮기 전에 빛나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클레이로 얇게 발라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어차피 위에 비늘을 바르더라도 비늘의 색을 지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번거롭더라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어느 정도 기본 형태가 잘 잡혔네요. 이제 좀더 상세한 디테일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럼 가장 큰 특징인 날개부터 먼저 해 보죠.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 녀석의 날개는 또 다른 거대한 팔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여기에도 손가락이 있어서 손끝부터 타원형 비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손바닥 안쪽과 파란 쪽은 밝은 색으로 먼저 붙이고 파란 쪽은 특히 단계를 거쳐갈수록 타원형에서 점점 길쭉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가며 파란 쪽을 전부 채웁니다. 파란 쪽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날개도 비늘을 붙이는데 이게 틈새로 빛나는 느낌을 만들어야 해서 비늘과 비늘 사이의 간격을 약간씩 띄워 마치 날개에 있는 모세혈관이 빛나는 것처럼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에서 빠른 설명을 위해 반쪽만 만드는 걸 보여드리지만 나머지 반쪽은 굳이 말안 해도 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보면서 하다 보면 금방 완성됩니다. 이제 팔 부분도 비늘을 붙이는데 알다시피 여기도 빛 똑같이 비늘을 일정 간격으로 붙여가며 비늘 사이의 틈새에서 보라색 빛이 새어나도록 조정해 만들어줍니다 비늘은 어깨로 올라가면서 육각형에서 마른 모형으로 천천히 변형해 전부 다 채워나갑니다 건 그렇고 손등이랑 팔 사이의 빈 공간을 어떻게 메우냐 하실 겁니다 여기는 정말 심플하게도 날카롭게 각각을 통으로 붙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해 디테일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몸 전체를 이루고 있다면 제 작업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텐데 참 아쉽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육각형 모양의 비늘로 남은 부분을 메워주면 팔은 깔끔하게 완성입니다 물론 통나무도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법한 발톱을 만드는 건 필수고요.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바로 목과 머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목도 금방 했던 것과 똑같이 각각을 먼저 붙이고 도구로 일정 간격을 내며 모양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턱을 먼저 붙이는데요. 이 턱과 목부분의 각각이 잘 이어지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만든 다음에 중앙의 각각에는 날카로운 각각을 하나씩 추가해 포인트를 내줍니다. 참고로 지금 사용한 방법은 이후에 여기저기 쓰이는 방법이니 꼭 기억해두세요. 목 옆면은 팔을 했던 것과 똑같이 육각형 비늘로 이어나가면 되니 이부분은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빛이 나도록 비늘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줍니다. 맨 윗부분은 마루 모양으로 먼저 덮어준뒤양 옆으로 가시형 비늘을 붙여줍니다. 이게 쭉 머리 끝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머리 형태를 다듬을 시간이 오는데요. 가시형 비늘이 뿔까지 오면 이빨도 붙이고 머리 위를 뒤덮는 각각도 쭉으로 덧붙여 형태를 다듬습니다. 참고로 얘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 날리는 검은 인분으로 시각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게 하필 바이러스라서 아주 민폐 중의 민폐 같은 여성이에요. 아래 턱도 두툼한 각각과 이빨로 재완성하고 가르턱의 형태가 잡히면 곧바로 뿔을 붙여줍니다. 근데 미리 붙어져 있는 보라색 뿔은 왜 있는가 싶겠지만, 원래는 빛나는 뿔을 하고 싶어서 LED를 넣긴 넣었는데, 생각보다 빛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번 영상 설명에 빼버렸어요. 그러니 직접 만들 때에는 저 뿔이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포인트 날개를 하도록 하죠. 이 녀석이 포모되는 인부는 대부분이 날개에서 나옵니다. 즉, 뭔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얇게 편 클레이를 잘 찢어서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게 조각 하나하나 봤을 땐 그냥 누더기 같지만, 여러 조각이 모이면 좀더 맛깔나는 누더기가 됩니다. 어때요? 금방이라도 안 좋은 가루가 떨어질 것 같은 비주얼이지 않나요? 이런 특유의 해로운 비주얼을 살려가며 만들면 날개는 끝입니다. 그 다음은 팔을 만들 차례이긴 한데 여기는 빠르게 스킵하도록 할게요. 이미 큰 팔을 만든 방법과 동일하거든요. 맨 처음에 타원형 비늘로 가다가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육각형 비늘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니 이 점만 기억하면 만들면 됩니다. 이제 몸체로 넘어가도록 하죠. 몸체는 목 아래쪽을 만든 것과 똑같이 각각을 세줄 붙이고 도구를 사용해 일정한 간격을 내줍니다. 물론 중앙에 있는 각각은 날카로운 각각을 추가해서 약간의 디테일을 더합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꼬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해 이왕 하는거 미리 좀 해놓는게 좋잖아요? 물론 미리 할거라면 목부분부터 시작해 머리까지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다했다면 옆구리도 팔을 채운 것과 동일하게 육각형 비늘로 차근차근 채워나가면 됩니다. 이제 하반신만 남았으니 좀더 힘내보도록 하죠. 다음은 꼬리를 할 차례인데 이미 아래 부분은 아까 복부를 할때 만들었으니 바로 꼬리 윗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먼저 마름 모형으로 쭉 만들어 등을 타고 이어간 다음에 양쪽으로 가시형 비늘을 라인 따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리 비늘로 나가는데요. 다리 비늘은 허벅지부터 먼저 육각형 비늘로 채워주고 허벅지가 적당히 채워지면 아래로 비늘을 채우는데 여기부터는 갈수록 비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바꿔가면서 마무리까지 하면 다리까지 끝입니다. 물론 마무리로 날카로 운 발톱까지 완성해주면 외형 작업은 끝입니다. 이번엔 비늘 패턴이 생각보다 단순해서 설명 게 너무 없었네요. 그 뜻은 생각보다 여러분들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평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비늘을 만드는 고된 노동을 정신력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들 한해서 말이죠. 이제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먼저 미리 세팅만 해놓았던 배경을 약간 다듬을 건데요. 이번 배경 컨셉은 웅장한 바위가 여러 개 함께할 것이라 바로 요 모델링 페이스트가 오늘 함께합니다. 원래는 아크릴 화나 유화에 입체감을 넣기 위해 많이 쓰는 재료이지만 이런 듀오라마 같은 배경을 만들 땐 이만큼 좋은 재료가 없죠. 바위가 들어갈 부분은 전부 이걸 발라서 바위 특유의 오돌토돌한 느낌이 잘 살도록 해줍니다. 아 그리고 다 바르고 나면 바위 느낌이 살도록 한번 도색만 간단하게 해주면 배경 준비는 이대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침 에어브러쉬를 꺼내기 위해 다른 것도 도색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이 크고 시꺼먼 놈 말이죠 귀찮다면 여기서 완성이에요 하고 끝내도 괜찮긴 하지만 이대로는 작품에 생동감이 덜해서 저는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에나멜 도료도 약간 섞어서 금쪽같은 광택을 첨가해 좀더 실사같은 느낌이 나도록 도색해줍니다. 그리고 검은색 클레이 특성상 마르고 나면 색이 약간 날아간 현상이 있어서 완전히 새까맣게 한번 더 칠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색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광 마감재만 한번 싹 뿌려주면 되는데 뭔가 어디보든 시검해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절충 안으로 이 안에서도 다채로운 색감을 위해 포인트 부분만 보라색으로 칠해 각 잡힌 부분이 자기주장을 할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지금 영상 으로만 보는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작은 색터치 하나로 작품의 생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작품의 색감이 약간 애매하다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도색하세요. 그럼 마무리로 배경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일단 아까 만든 바닥판의 옆면은 검은색 클레이로 덮어버리고 바닥판 윗면은 흙바닥 느낌이 나도록 코르크 클레이로 전부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맨 흙바닥 위에 바위 몇 개만 놓여있으니까 되게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배경을 만들 때 항상 이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흙, 바위, 식물 이 세가지만 배경에 아무렇게나 있어도 어떤 배경이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특별한 배경이 아니라면 배경의 삼위일체 같은 요소니까 이 세가지와 관련된 재료나 작업방법은 항상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풀까지 바르니까 완성이긴 한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에요 이래저래 보니까 작품의 위압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녀석이 맨날 흘리고 다니는 바이러스를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걸 탈지면을 썼지만 이번엔 크리스마스 장식용 솜을 써서 격렬한 느낌의 연기보다 약간 스멀스멀한 느낌의 연기를 제작해봤습니다. 남들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이걸 트리에 장식하겠지만 저 같은 아티스트는 이걸로 또 아트리 창조하는 게참 자랑스러워요. 크리스마스는 자고로 작업하면서 지내는 게 정서가 아닙니까? 하하하하. <웃음> 여튼 이 솜도 매우 해로운 듯한 느낌으로 검게 도색만 해주면 제가 원하던 위압감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느낌의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마무리로 저의 트레이드마크인 심볼까지 찍어주면 흑식용 고음하가라 완성입니다. 그들 작품, 신룡 고오마가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온몸에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흉악한 몬스터로 다른 몬스터에서 느낄 수 없는 특유의 아우라가 있는 몬스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누가 봐도 진짜 나쁜 놈 같은 비주얼 덕분에 많은 헌터들에게 인기가 많은 몬스터이기도 합니다. 저도 몬스터 헌터 월드부터 시작해서 게임에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곧 내년 여름에 나올 몬스터 헌터 썬브레이크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분위기가 산 작품이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올해보모 작품을 많이 만들면서 연구했던 것들이 이번 작품을 만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작품 퀄리티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해였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지 많이 고민을 할수 있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이어서까지 바이러스 덩어리가 없는 모두에게 깨끗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